네 안녕하세요 웰컴씨입니다 오늘은 더 다크 모드 시리즈 1 크롬 편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 블로그가 보이는데요 뭐 읽기에는 사실 편하지만 그래도 이 하얀색이 많기 때문에 뒷배경이 하얗기 때문에 많이 오래 읽다 보면 눈이 좀 아프죠 그래서 이 크롬 자체를 다크 모드로 변경해 주는 그런 확장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일단 크롬의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요 설정 탭이 있어요 여기에서 설정을 누르고 이 설정 검색에서 스토어 라고 검색을 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접근성 기능 추가 크롬 웹스토어 열기가 있습니다 얘를 딱 누르면 이 웹스토어로 가는데요 이건 크롬의 웹스토어입니다 여기에서 띄고, -E -E d-a-r-k 끼고 r-e-a-d-e-r 다크리더 를 검색을 하시면 이 다스베이터 아이콘처럼 생긴 이 친구가 나오는데 이 친구를 어, 추가하시면 돼요 별 다섯 개의 평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앱들에 비해 그래서 크롬에 추가 누르시면 이렇게 뜨는데요 확장 프로그램 추가 버튼을 누르면 네. 짠. 이런 창이 뜨고 그럼 다 됐습니다. 네이버를 가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나오고요. 그리고 제 홈페이지를 가 봐도 이게 로딩 시간이 조금 있는데 맨 처음만 이러지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느리지 않더라고요. 이렇게 글씨를 읽을 때 훨씬 더 눈이 편하겠죠? 네. 그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